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받고 노래하다가 그거 TV 나온 거 하나 그때 그 오디션 본선 무대, 준위 결승 무대, 준 결승 무대 결승 무대까지 간결승까지간 애들은 얼마 받냐 하면요 한번쓰면나 혼자 동양놈이니까 데려다가 그냥 인터뷰 여기 2층 갔다, 5층 갔다 그림 나오잖아요 그 댄서들도 다 지쳐버리고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오디션 무대 나가잖아요 인터뷰 절대 많이 하지 마 분량을 찍는 사람들은 내 컨디션을 절대 걱정해주지 않아요 자기들은 방송을 잘 만들면 되는데 그냥 한 번에 올려준거죠 한 번에 1차에서 준중결승까지 한 번에 올려준거예요 그래서 올라간거예요 너무 쉽게 거기서 근데 그날 갔더니 동양놈 나 혼자야 아침 8시 반에 가가지고 그때 무대 올라간게 저녁 6시 다 돼서거든요 거의 그냥 9시간 반 10시간 가까이 인터뷰만 나만 진짜 다른 놈들은 10번 한놈 있고 숨번 나는 여기저기 ITV인데 ITV1234 신기한가봐 내가 나 혼자 동양놈이니까 데려다가 그냥 인터뷰 여기 2층 갔다 5층 갔다 그림 나오잖아요 그 댄서들도 다지쳐버린거예요 진짜 중요한 나도 성대가 갔어요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오디션 먼저 나가잖아요 인터뷰 절대 많이 하지마 분량을 찍는 사람들은 내 컨디션을 절대 걱정해주지 않아요 자기들은 방송을 잘 만들면 되는 거야 진짜 200번 했으니까 200번 짧게는 2분뭐 길게나 1 0분 여기저기 다 쫓아야면서 내가 혼자 동양새끼니까 아주 그냥 인터뷰 더럽게 많이 하더라고 거기서 그냥 완전 다 지쳤어요 노래가 지치면 되나? 그래, 거기서 떨어진 거야 한 번만 더 올라가면 중결승 아 그때 한국 뭐 방송국에서 이것까지 왔는데 찍었는데 그래, 거기서 봤으면 인생 끝났지 그러면 은 유튜브 안 했겠죠 저쩌면다사람도 1차, 2차, 3차, 4차 5 번을 해야 되는 거를 1, 2차 하루에 다 하고 3, 4, 5차를 안한 거예요 그런 행운을 놓쳤으니 TV에 이제 나왔죠. TV에 나와서 여기서 그게 한 3개월 후에 방송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방송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테스코 슈퍼마켓에 갔어요. 방송 끝나자마자. 그랬더니 두 명이 알아보는 거야. 싸인해달라고. 아니 노바고뭘싸이는 no 싸인해. 쪽팔리게. 근데 그걸 제가 내려달라그 했거든요. 내려달라니까 1년 후에 내려야 된다 하더라고. 1년 후에. 1년 동안은 넣어야 된대요. 다음 시리즈 나오고 전에. 그래서 1년 후에 지금 내렸는데,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그날 방송 내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얘들이 한 거야. 동양농장 하나니까. 근데 그게 안 나왔으면요. 저는 안 나왔으면 그 다른 회사 계약이 없습니다. 그 프로듀서한테 고마운 거예요. 떨어진 거라도 나오니까 연락이 막 오는 거야. 여기저기서. 이 노래 제대로 다시 들어보고 싶다고. 그러고 나서 계약을 하고, 어, 그때 뭐 그전에는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받고 노래하다가 그거 TV에 나온 거 하나. 그 오디션, 본선 무대, 준결승 무대, 준결승 무대, 결승 무대까지 간, 별승까지간 애들은 얼마 받냐 하면한변 쓰면 은몇 천만원 받아요 한 서너 곡 하는데 근데 저는 어써 떨어졌기 때문에 몇 백만원 받았어요 몇 백만원 천만원 넘게 받은 적은 한두 번가 있고 보통 한어 3,4천 파운드, 4,5천 파운드, 3,4천 파운드 한 5,6백만원 받았어요 그 TV에 나오지 않았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떨어진 거라도 나왔으니까 그 프로듀서한테 고마운 거요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온 겁니다 몇백만 원씩 받고 노래하니까 노래할 만 나잖아요 되게 웃기지않아 한국 같으면 과연 나를 뽑아서 그렇게 줄까? 20대 초반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30대만 넘어가도 안 뽑잖아요 나는 노래를 아무리 잘한다 한들 그래서 제가 여긴 더 살기 좋겠죠 나한테 몇백만 원을 누가 줘 솔직히 솔직히 말하는데 그리고 한국에서 나를 누가 알아 여기서나 그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좀안 거지 누가 알아요 나를 런던 이량 밴드를 누가 알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 번만 더 올라왔으면 완전 그냥 더 인생 역전이지 그래도 수백만 원씩 받고 노래를 해 오다가 코로나 터진 이후로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아왜 이렇게 숨차냐 노래 부전하게 들어야겠다 <목소리> I'm g o n a tell y o